어디가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 걸 모르, 모르겠어요. 올라 안 해도 어 저기서 만나봐요. 기스미? 저기서 저기서 수상하는 거. 같아. 네. 응? 네. 이렇게 갖고. No e o o l o s a a a t r Hola, muy cargado. h uy, eso no. Ah, d no. de a e n s o a a s e h í o s a h o e a s e s e o a n a o s o n e a o e no. de o o h o a a Bye. h 라 l 라 h 라 l 이 에이. 라 이렇게 되고또 줄이 이렇게. 에이, 아 엄청 길죠? hola h l a o l e h l a hola hola <laughs> uh. a <laughs> <laughs> Long, long 한번더 보고. power. Oh, e yeah, 음식 구경 한번 해 보시고요. Yeah. 줄이 또 이렇게 계속 깁니다이 건물을 그냥 시간고 있어요 줄이. 아 감고, 감고, 희감고. 완전 지그재으로다 백신 맞으려고 일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지금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죠 저기 모텔비 258소.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직 건물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네. hola h o l 자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한 바퀴 돌아왔어. 한 바퀴 돌아와서, 돌아와서 원위치어요와 14분 14분 걸렸네요. 대단합니다. they say no there's uh, a lot of people already and they oh. can't so you cannot get it back they in told, today they told me on uh, monday monday uh, uh, they're they gonna put it again from eight to two o'clock so i have to come very very